어~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죠 하루 있다가 어제 생일상 잘 뭐~ 생일날 치르셨나요 그러고 어,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, 고맙다 그러고 그럼 빈말로 뭐라 그래요 한번 오세요 그러지 그럼 가야지 가서 뭐 컨설팅 다시 하고 추가 기억 받고 어~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금액도 얼마 안 든대요.